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아우디 A6 3.0 TFSI 미션오일,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교환입니다.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릴 동안 다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언더커버를 탈거하고요.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합니다. 전용 잭으로 지지한 후 변속기 마운트들을 탈거하고요. 주입될 오일들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 ZF8 정품 변속기 오일입니다. ZF8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으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식소입번을 통해 공급받는 정품 오일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라베너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토센 전용 규격인 G055-145A2를 증축하는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디퍼런셜 오일로 라벤더 VSG 75W 90입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인 API GL4 또는 GL5 75W 90을 충족하는 오일로 해당 오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 먼저 배출을 시작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냄새로 봐선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교체력은 없어 보입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작업표를클리닝하고요 오버플로어 방식으로 신유를주입합니다 주입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전륜보다는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전용 실란트를 플러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실란트를 도포한 주입 플러그를 뚜껑 체결하고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예상대로 매우 안 좋네요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교체 이력은 없어 보입니다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 체결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도 토크 렌치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미션 오일 교환입니다 드레인하기에 적절한 온도가 되었으니 배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팬을 개방 후 필터를 제거하고요 탈거된 필터에 위치하는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를 다량 포집하고 있지만 별다른 특이사양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교체된 신품들로 오일펜 가스켓과 필터, 그리고 각종 볼트들의 모습입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펜을 클리닝한 후 오일펜 가스켓과 함께 준비해줍니다. 오링에 신유를 바른 필터를 먼저 장착 후 오일펜을 달아줍니다. 신품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각고정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합니다. 해당 차량의 오일팬 조임 순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각도로 최종 체결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전속기 마운트들을 토크 체결합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2차 주입을 시작하고요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줍니다.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피단을 치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하고요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미양으로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 내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 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작업뷰를 클리닝합니다. 탈거했던 바디브레이스를 토크 체결합니다. A6에서 배출된 오일들을 샘플링한 모습으로 가장 먼저 미션 오일로 좌측이 기존 사용류, 우측이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출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좌측은 배출된 프론트 디퍼런셜, 우측은 리어 디퍼런셜 오일이고요 교체된 미션 관련 소모품들의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DT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아우디 A6 3.0 터보 각종 구동계 올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